자신의 꿈속에 고향이 있는 북한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고백한 빨갱이 신용복의 고향이 있는 북한 자신의 실제 고향이며 사상적 고향이기도 한 북한을 돕기 위해서 트럼프를 속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그 말씀입니다. 핵무력이 아직 완성단계까지 가지 않은 김정은에게 시간을 벌어주기로 마음먹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서해 공무원이 피살되던 날 문재인 일당은 관련 자료 무려 106건을 삭제했습니다. 첫째 왜 삭제했을까요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뭐가 그리 두렵길래 그 많은 자료들을 모조리 삭제했던 것일까요 둘째 그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 그들에게 어떤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까요 셋째 삭제한 문건을 발견한 지금 감사원은 이번 조작의 최종 책임자 문재인에게서 어떤 범죄 책임을 찾아냈을까요 10월 13일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증거를 왜곡하고 팩트를 은폐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해경 등 9개 기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월북판단의 근거가 없음에도 청와대 수뇌부가 자진 월북으로 규정하고 월북 자맞추기 식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끼워넣었다 이렇게 결론된 것입니다. 청와대 안보실은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원 보이스로 대응하라고 방침을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에 하달했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놀랍다 못해 듣는 사람의 시가 떨릴 정도라는데 여러분이 한번 듣고 평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첫째 문재인이 직접 시신소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다시 분석하라고 지시하자 소각에서 소각추정으로 발표가 바뀐 점. 둘째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9월 22일 당시 구조조치가 시급한 상태에서 문재인에게 서면 보고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었던 점. 우리 공무원 이대준씨는 차가운 바다에서 물 위에 떠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 저녁 7시 30분쯤에 서훈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은 전혀 그를 구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퇴근해버린 점 셋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월북의 정황증거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선박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을 발견했 고 도박비지로 가정불화가 있었다 는등 부정적인 내용을 언론에 알려 주라고 지침을 해경해 내렸던 점 넷째 전문가 7명 중 2명만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점 다섯째 삭제된 자료에서 발견된 내용 모두가 충격적이었지만 특히 유력한 월북증거로 사용되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있어서 이 구명조끼가 국내산이 아닌 중국산이며 무엇보다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던 점은 이대준씨가 중국 어산에 발견되어 구조되었던 정황이 추정되는 점이 점은 이대준씨가 의도적으로 월북한 것이 아닌 우발적 추락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는데 이 부분에 관한 기록을 고의로 삭제해버린 점. 여섯째,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는 이대준씨가 월북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였지만 청와대 측이 월북으로 지침을 정해준 것 때문에 해경청장이 당시 난안본 걸로 할게 라고 말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잔인함의 정도를 넘어서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이기나 한 것입니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서욱은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나오자마자 무슨 지시라도 받은 것인지 이대준씨의 관련 자료 60여 건을 군정보망에서 삭제조치했던 것인데 이 사람 나는 문재인이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다고 그렇게 증언할 것 같지 않습니까 박전 당시 국정원장의 경우에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도 본 사건에 관한 첩보 보고서 46건을 무단 삭제했는데 박지원 은 여기저기 방송에 출연해서 오리발을 한 20번 정도는 내밀고 있던데 검찰은 삭제하려는 지시를 할수 있는 사람이 국정원장 말고 누가 그런 지시를 할수 있겠냐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문재인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졸개들이 한 짓이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지도 모르지만 사건에는 흐름이란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 오리발이 통할 수 있을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본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 문재인에게 우리 공무원이 실종됐는데 해상추락으로 추정되며 북한 측이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으나 문재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38시간 동안 차가운 바다를 표류 중이었던 그를 방치해서 죽게 한 사건이다. 둘째, 본사건은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을 어떻게 감싸고 돌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셋째, 본사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의 국민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 김정은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김정은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에게는 개인적 일탈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대신 김정은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이미지를 관리한 사건이다. 김정은 이 엄청 대견했겠습니다. 넷째 문재인 주연 국방부 해수부 안기부 조연 이들이 짜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삭제하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가면서 구할 수 있었던 우리 국민을 죽겠 을 뿐만 아니라 월북의 누명에 가정부라 도박빚을 가진 인물로 묘사하는 등 인격적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이다 여러분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의 이름을 누구라고 지칭하고 싶으십니까 대통령 전용기 몰고 타지마 여행 간 김정숙의 남편 성은 문이요 이름은 죄인 아니고 다른 누구 있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 말고 누구 다른 사람이 있었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는 자나깨나 머릿속에 북한 김정은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에게 돈을 좀퍼줄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북한의 원전과 고속도로들을 지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풀수 있을까? 이 인간은 어쩌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애초에 북한에게서 핵 포기를 바라지조차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생각 자체를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고 트럼프에게 전세계를 향해서 말하고 다녔을까요 왜이 인간은 지난 5년 내내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온갖 일들을 하고 다녔을까요 자신의 꿈속의 고향이 있는 북한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고백한 빨갱이 신용독의 고향이 있는 북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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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정의원 국가안보실장을 북으로 보내 김정은 친서를 받아서 트럼프에게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회담을 개최하면서 분위기를, 분위기를 평화스럽게 연출한 것입니다. 트럼프와 전 세계를 속이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대담한 사기였습니다. 문재인의 적극적 협조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명년 트럼프가 두 번째 회담이 열린 하노이에서 상황을 간파하고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트럼프 역시도 역사의 이디어트 바보가 됐을 만큼 잘 짜여진 각본이었다고밖에 다른 설명이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눈치가 없는지 북한의 노예가 된것 때문 인지 문재인의 정복 타령은 계속됐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를 또 속이고자 했습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대놓고 문재인 이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는데도 계속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거다 그러니 경제 제재를 먼저 풀어주자 이렇게 눈치 없이 애걸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면전에서 노골적인 핀잔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답은 간단했는데 말입니다 너 같으면 할아버지가 평생 소원으로 핵무기를 갖고 싶었고 이어서 아버지의 평생 소원이 핵무기의 완성인데 자식인 김정은이 핵실험까지 해놓고서 이것을 포기하겠냐? 이 한마디면 끝나는데 말입니다. 북한 김정은과 문재인이 함께 도보다리를 걸으면서 공모했을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인 미북회담을 만들어냈고 트럼프를 속이고 전세계를 속여서 핵무력의 완성까지 시간 벌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 걸리적거리는 우리 국민 한 사람쯤은 죽어도 상관없다. 북한 김정은의 체면을 깎느니 차라리 그를 월북한 주인으로 몰고 가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문재인의 고 이대준 씨에 대한 마음이 었던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북한 어부 두 사람을 사지로 보낼 때도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스스로 알아서 긴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김정은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김정은이 좋아할까봐 최근에 삶은 서대가리라고 자꾸만 욕하던데 이렇게라도 하면 김정은 김여정의 삐진 마음을 좀 돌릴 수 있을까봐 그래서 그랬던 것이라는 외에 어떤 다른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파 국민 여러분 답답한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쯤은 이 땅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의 출발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순서대로 단계를 밟아 나가는데 다만 시간이 좀 걸려서 그것이 우리 눈에 조금은 답답하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 좌파세력들도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을 넘어 문재인까지 겨냥 하고 있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적으로 검수한박이라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지만 한동훈 장관 때문에 이것마저도 무용주물이 될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방법을 바꾼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여 촛불몰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일 것입니다. mbc 등 좌파 언론들을 총동원해서 윤정권의 홈집을 내는 첫단계 작업 에 이미 돌입한 상태입니다. 예상대로 김용민 김어준이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국민을 속이기 위한 지지율 조작기라는두 번째 단계가 곧 시작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촛불시위의 규모를 키우려고 선전선동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머지않아 민노총이 조직적으로 시위에 참가하는 단계까지 도달할 지도 모릅니다. 용산의 대통령실에서도 이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문재인의 5년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만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교체 여론이 55% 60% 이상이었다는 것은 건전하고 바른 생각을 할줄 아는 중도층들이 그들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비율이었을 것입니다 잠시 마음이 떠난 주위의 우파 국민들이 있더라도 그리고 혹시라도 그들의 속임수에 흔들리는 중도층이 있더라도 과거처럼 촛불이 이 나라를 삼키도록 두고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몇년 동안 역사의 현장을 보고 느끼고 분노하면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청춘의 피가 펄펄 끓는 젊은 시절에 진보 자파인 것은 용서가 되지만 나이 40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좌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머리가 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가난을 극복하고 이땅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지난 문재인의 실체를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이 그들의 치하에서 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이라면 어쩌겠습니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